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웃음> 어... 지금 여기는 스터디위크라 그래서 되게 짧게 약간 방학까진 아닌데 일주일 정도 학교를 안나오고 그냥 스스로 말은 스스로 스터디하는 이제 그런 잠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그 스터디위크 주여가지고 그래서 원래 수업이 없어서 학교를 안와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할게 많고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하려고 음, 왔어요. 그리고 과제를 제가 친구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고 그 친구들도 지금 오는 중이라서 만나서 제 과제 같이 하고 어, 그리고 저희 이따 놀 거예요. 안녕. 이건 우기 가는 거야? 맞아. 됐어? <웃음> <다 써와>. 음. <웃음> <웃음> 출연 한번 하실 재밌을 것 같아. 그 저번에 저희 또...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예쁜데 뭐. 일단 친구 1로 제가 그 저번에 저희 아무말 대단치 않은 그 영상에서 그 비케이가 막 갑자기 언급했던 세나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불렀고요 애들한테 캠프 다녀온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나가 아이고 뭐야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히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목소리 인사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으아 못하 너무 나리나같 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아. 다른 친구가 BK거든요 그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제 친구 근데 지금 40분이나 늦어가지고 이제 도착한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촬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장비들을 다시 반납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네, 일단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촬영 못하고 다 헤어질지도 케이님 등판 이데이게 음. 늦어가지고 저 지금 과제 못할 것 같아요 이친구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졌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는 찾아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우리 오늘 그냥 놀자 나 모르겠어 과제고 나발이고 그래, 그래, 그래. <웃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그래. <웃음> 너 다음에 시간 내줘 아니야 됐어 나울 거야 뭐 어, 어, 어떤 건데 근데? 공, 이거 공증을 받아야겠어 딱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봐 다음에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일단 오늘 반성하시나요? 아, 생각보다 이곳 캠퍼스 를 처음을 봤는데 저 사실 이런 초원에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 <웃음> 메인 캠퍼스 이후로 와본 게 처음인데 당황스럽긴했습니다이 길이 네. <웃음> 불가하고 이제 다고 이렇게 먹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세네카 잘못이잖아 세네카가 자기네들 캠퍼스를 분리해서 나를 욕에다 떨어뜨려 놨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건 세네카 잘못이야 그, 세네카한 어. 대상 청구하고 한 시간 더 빌린다고 해 아, 무슨 말이야 진짜 <웃음> 미쳤나봐 <웃음> 빨리 어떻게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까 다음에 알겠어 네 음... 주식 먹으러 왔어요 엘리가 <웃음> <웃음> 맛있는 거사 준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사드릴게요. 사 드릴게요. 저번 생일 때는 자, 아니면 어 여기 맛있다고 했잖아. 내가 온줄 다. 진짜 맛있어, 맞아. É e isso aí. 이거는 엘리의 유튜브인지 BK의 유튜브인지 모르겠다